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는 여자 다나쌤입니다 네이버에서 신규 서비스가 런칭이 됐습니다. 바로 오늘 도착 보장 프로그램인데요. 오늘 도착 보장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쿠팡에 있는 로켓 배송과 거의 유사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수수료도 무료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고객들을 쿠팡에 빼앗기지 않고 스마트스토어에서 더잘파시려고 하신다면 이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메뉴에서 왼쪽에 있는 물류 관리 메뉴에 들어가시면 nfa 신청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메뉴로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 nfa 신청이라고 하는 곳에서 굉장히 다양한 물류지원 시스템을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네이버가 지금 쿠팡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도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물류관리 메뉴가 나오면서 예전부터 풀피먼트 네이버랑 제휴되어 있는데 써라 써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좀더 본격적으로 필터링에도 넣어주고 좀더 상위에 올려주고 그 배송이 빠른 판매자에게 배지조차도 달라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서비스 메뉴로 들어와 주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동대문인 경우에 는 1개월 동안 물류비 지원까지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최적에 잘 맞는 솔루션 회사들도 이 풀필먼트 회사들도 소개를 또해 주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을 이용을 하시는 게뭐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여기 있는 회사를 또 쓰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이버 도착 고장 프로그램이라는 탭도 따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서 사용해 주시면 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수료가 0%로 지금이 바로 런칭한 시점에 들어가 주시면 좀더 여러분들이 혜택을 더 많이 받아 가실 수도 있고 상위 노출까지도 받아 가실 수 있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비스 신청하기 메뉴 다 열려져 있고요 개인판매자 개인사업자 판매자 그리고 법인판매자 모두 다 가능하고요 해외구매대행판매자는 당연히 못 들어가겠죠 거기만 빼고는 별다른 문제없이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건이 몇 개나 나가고 있는지 물류관리 시스템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쿠팡에서 여러분들 로켓배송을 하고 계셨다면 로켓배송 같은 경우에 내가 내 마음대로 물건을 넣고 빼고 못하잖아요 쿠팡에서 물건을 이만큼 넣어라 빼라 저기 창고로 보내라 이렇게 했었지만 이제는 내 창고 내 자리에다가 물건을 넣어 놓으면 전국에 로켓배송처럼 배송이 될수 있다 라는 이 서비스 여러분들 한번 이용해 보시고 물류관리도 한번 써보시면 좋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스마트스토어의 소식으로 여러분들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